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의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준 이하 작물 집합체 논문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범학계 검증단이 검증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은 타 연구자의 성과를 훔친 작물이며 수준 이하의 무단 복사 표절 자료 집합물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논문에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학생 지식 공유 거래 사이트 자료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놓았습니다. 또 표절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사과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단은 상식 이하의 많은 문제점을 비추어 볼때 논문 대필 가능성이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민대의 논문 검증 자체가 부실투성이었고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의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이미 국민대 내부의 논문 재검증 투표에서 학교 측에 회의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이 상황에 대해 국민대의 논문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며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대의 부실검증, 교육부의 책임 회피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경찰과 검찰, 대학과 교육부도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알아서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이제는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